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파워포인트 2016을 깔았는데 어, 모핑 효과라든지 아니면 은아이콘탭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 강의에 많이 보여드리는 다양한 효과들을 쓸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까지만 일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파워포인트 2016 버전만 따로 파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만 사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오피스 365라고 해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뭐 스카이프 뭐 등등 다양하게 쓸수 있게끔 구독의 형태로 쓸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피스 365 구독 형태의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게 두 개가 장단점이 있죠 근데 첫 번째 말했었던 그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딱한 번만 구매하면 되는 거 그게 아마 가격이 10만 원대를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쓰면 이제 영구적으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계속 그 다음 또 돈을 내지 않고도 그렇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뭐그 다음에 여타 결제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파워포인트만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파워포인트는 최신 기능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웃기죠 최신 기능으로 업데이트 할 수가 없다는 건즉 지금 현재 오피스 365 안에 있는 그런 최신 기능들을 쓸 수가 없다는 뜻이죠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나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다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어 1TB 정도의 원드라이브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까지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계속 계속 업데이트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 최신 기능들을 계속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은 매달 돈이 만원 이상씩 나간다는 거. 뭐 8,900원, 뭐이 정도짜리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신 분들도 꽤 있겠죠. 그리고 계속 계속 그리고 계속 계속 매달 매달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장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학생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패키지를 사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볼땐 오피스365를 구매해서 이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피스365 의 최대 장점은 어찌 됐건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서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제일 큰건 1테라바이트의 원 드라이브를 쓸수 있다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은 어 드롭박스 같은 거 그런 걸 쓴다라고 하면 어 거기서도 돈을 따로 내야 되거든요. 이왕에 한번 쓰는 김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다 쓰는 그런 원 오피스 365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무튼. 확실하게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오피스 365가 아니신 그냥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2016을 설치했는데 모핑이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피스 365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쓰고 싶다면 오피스 365를 써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 자,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피스 365 안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활용한 파, 파워포인트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하 버전, 그러니까 그냥 패키지에 있는 2016이나 2013 버전에서 쓸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무조건 오피스 365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로만 활용해 주셔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아무튼 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라도 새로운 정보랑 그리고 재미있는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